자두 번째 이벤트로 마법소녀 에리커가 나왔습니다. 이벤트 소집으로 칼날 없는 성검 니나 뽑기가 나왔는데 준수한 성능, 그냥 무난 무난한 성능이랄까? 음뭐 없으면 또 꼽을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간단하게 그 스킬 봤는데 이게 좀 에픽세븐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에픽세븐은 뭐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어음 저는 에픽세븐을 했던지라 에픽세븐에 좀 체르미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체르미아를 저는 음 뽑았지만 <웃음> 자 그래서 5성 어 소위 속성인데 속성 스트라이크 단일 딜러입니다 명중률 50% 증가 대상 처치 시 데이브레이크 폼 데이브레이크 폼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에 쿨타임 2턴 감소 하면서 일단 강력한 단일 딜과 함께 명중률 증가 그래서 이거를 처치를 한 다음에 이스가 이 쿨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일단 이스를 먼저 쓰고 삼스를 써야겠죠? 그럼 이스를 쓰고 나서 이제 삼스를 쓰면 다시 이스가 쿨타임이 줄어드니까 그쵸? 일단 <웃음> 이스가 자체 버프입니다. 자체 버프. 뭐, 공격력 상승에, 크리티컬 데미지에, 게다가 다시 행동 가능. 그러기 때문에 이스를 쓰고, 삼스를 써서 사람을 죽이면 이스 이제 쿨이 줄어드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겠죠. 게다가, 뭐야, 최후의 열명면 쿨타임 초기화도 있네? 잠깐만, 뭐야, 그러면. 쿨타임 초기화면 삼스 쓰고, 이스 쓰고, 삼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뭐 이렇게. 지 멋대로 투턴을 다가져와서써 싸우면 되는 거야? 두 턴가 일단 자신에게 버프를 증가를 합니다. 일단 버프 증가하고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하고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즈를 먼저 버프로 걸고 삼수를 써서 해치우고 자기한테 턴이 돌아오 수트 있고 아니면 삼수를 먼저 쓴 다음에 이즈를 써서 다시 쿨타임 초기화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스킬 돌리는 거에 따라서 딜을 꽂는 게 달라지겠네요. 마지막 평타는, 어, 이것도 반일적군이고, 50% 확률로 강화 불가 상태 불, 아니, 강화상, 불가 상태 부여. 네, 다 찍으면 75%까지 강화 불가를 비교할 수 있네요. 자, 니나 뽑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 10법부터. 근데 나 저번 뽑기에서 200법, 천장 199번째, 진짜 199번째 수라가 나왔거든? <웃음> 너무 허연데? <웃음> 이거 처음 보는 애네요. 허여, 다 허예. 죄송지. <웃음> 두번째 제발 오오 오 5성 두개 아할수 있다 근데 이거 마법소녀 아니죠? 어아 일단 근데 벤이 안나온거에 만족함 나 벤이 세개 먹었거든? 천천히 응응 응, 그럼 그렇지 픽돌이야 응어 기대했어? 응 저번에 내가 이렇게 어? 베니를 세 마리 먹었단 말이다 어? 베니를 세 마리 먹었다고 어? 30분 가감 허옇고요 내가 오성은 되게 잘 나왔거든 5성은 되게 잘 나오는데 다핏뚤로당했어 진짜 199번에서 수락 뽑았어 어, <웃음> 진짜. 아, 내가, 내가, 이거. 핏둘 <웃음> 장인이라니까? 잠깐, 나가. 나 <웃음> <내가> 뽑기를 <웃음> 저번에도. 오성을 겁나잘 뽑았는데 잘 나오는 결이. 아그 그게 맞거든? 그게 맞는데, 아이 웃기잖아. 맞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 내가 잘 나왔어. 오성이 잘 나왔는데. 토요타. 뭐 사송 한개야? 빨라다 기도해 기도해 어 i n d t 안 돼. 어제만. 와. 야, 300 300개 구해 와. 300개. 300개 어딨어